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평균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령자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고 정작 나 자신은 돌아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분들도 많죠 그래서 늦게나마 연금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상품들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상품이라고 하면 연금저축펀드도 있고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라는 상품도 있고 또 연금보험, 변액연금을 포함한 연금보험 상품들도 있죠 대부분의 시니어분들은 보험상품에 익숙했습니다 항상 보험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받는 상품도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모든 금융상품은 그 상품 자체로서 나쁘다, 좋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나의 형편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즉,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서 판단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상품이, 어떤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지려면 해당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근데,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이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상품설명서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내가 판단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보험회사는 알고 있는데 절대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설명서에 있는 내용만 설명해 주면 되니까 디리브 이야기하면 가입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상품설명서에 없는 내용일 수도 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어떤 특정 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이 속한 카테고리 즉 연금 상품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해 오신 분의 사례에 함께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 하면 55세 여성분인데 매년 달리로 5% 복리 아닙니다 달리로 5%씩 불려준다고 하는 연금보험 상품에 지금 1억 원의 일시납으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20년 후첫 번째 20년 후에 75세가 되죠 그때 평생 연금 기준 금액이 2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매년 5%씩이니까 10년이면 50%, 20년이면 100% 원금만큼이 불어나니까 20년 후 75세에는 2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이 되죠 2억 원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받는데 얼마를 지급받느냐 매년 지급률이라는 게 있는데 지급률이 4.5%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원의 4.5%면 900만 원이죠 매년 월 75만 원씩 평생 지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연금을 받다가 중도에 사망하면 물론 언젠가는 사망하겠지만 앞에서 보았던 20년 후 2억 원이 소멸되기 전에 20년 후 2억 원이 사라지기 전에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들 주로 자제분들 되겠죠. 자제분들에게 상속한다. 그래서 이 상품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오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정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의 카테고리 즉 연금보험 상품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분의 질문을 한번 적용해 보는 순서로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 모든 금융 상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것은 자신의 재정 형편과 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데 다만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필수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보험회사는 손해볼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꼭 알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험회사가 손해볼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가입자에게 무조건 불리하다는 라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볼 장사를 하지 않죠? 그런데 고객도 유리해야 하는 거죠 그것을 상생이라고 합니다 자 보험회사는 손해볼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가입자에게도 유리한가는 누가 따져봐야 된다고 가입자 스스로 따져봐야 된다고 왜냐하면 연금보험상품설명서에 정말 가입자가 핵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없거든요 또 보험회사만 알고 그렇지만 보험회사만 알고 절대 설명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즉 상품설명서에도 없고 절대 설명해 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연금보험을 가입할 때 연금보험 상품설명서도 없고 보험회사는 아는데 절대 설명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드릴 것이고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이 상품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연금보험 상품 설명서는 없고 나에게 절대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돈가치 하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금보험 상품 변액연금을 포함해서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모든 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연금보험은 초장기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처럼 가입 후 20년을 기다린다고 했죠 뭐 매달 적립도 마찬가지고 또 이분처럼 한꺼번에 돈을 내고 10년 20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가입 후 수십 년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연금을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수십 년 동안 받습니다 합하면 연금보험은 꽤 초장기 상품이라는 거죠 모든 금융상품 가운데 연금보험상품이 상품설명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초장기 상품이니까 초장기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가 아주 매우 불확실하죠.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보험회사가 책임질 것, 책임지지 않은 것들을 많이 기록을 설명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상품설명서가 있는 것이고 복잡하고 또 기본적으로 보험상품 자체는 초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복잡하다는 것 이해하실 때아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초장기 상품이구나 자 그랬을 때 이같이 초장기 상품을 가입할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상품설명서에 없고 판매자또 보험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건데 반대로 보험회사는 알고 있습니다 보험상품을 만드는 사람을 보험개리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보험상품을 만드는 전문인인데 이 보험상품을 만드는 보험개리인이 반드시 따지는 것 바로 돈의 시간가치입니다 돈의 시간가치를 따지면서 상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는 아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가입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에도 없습니다 예근데요 2000년도에 서울 압구정동에는 현대 35평 아파트가 평당 천만원 내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살려면 그 당시 시세로 평균 3억 5천만원 정도를 주어야 압구정 현대 35평 아파트를 샀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얼마입니까? 해당 아파트가 40억대 초반입니다. 그동안 10배 이상 올랐죠. 10배 이상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돈가치가 10분의 1 토막 났다는 뜻입니다. 예근데 2000년도에는 3억 5천만 원으로 아파트 아쿠적 현대아파트를 한 채를 샀는데 22년이 지난 지금은 3억 5천으로는 같은 아파트 10분의 1도 못 사는 돈이 되어 있는 거죠. 돈가치가 엄청 떨어졌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쿠적 현대아파트는 좀 특별한 것 아닌가 자 그것을 돈가치 하락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너무 물이 지나치지 않은가 라고 이야기 하시겠죠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돈가치 하락률 기준은 물가 상승률로 따지는데 왜냐하면 물가가 올랐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돈으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 숫자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가치는 떨어집니다 물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있죠 자 이것은 매년 통계청에서 한국 발표합니다 지난 10년간 1% 초반이었습니다 평균 최근에 물가가 5% 6%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일단 예외적인 상황이다 라고 제쳐놓겠습니다 제쳐놓고 지난 10년간 1% 초반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그런데 돈가치 하락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기보다는 우리가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체감 물가에 연동됩니다 자, 체감 물가는 일반적으로 지난 10년간 연 3% 내외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가치 하락은 체감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는데요.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연금도 연금 상품이니까 초장기 상품이고 돈 가치 하락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만큼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돈 가치를 조금이라도 보존해 드리기 위해서 자, 국민연금은 국가의 재정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면 국가의 재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가치를 반영해 주지만 조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주겠다라고 정해져 있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는데 모든 돈가치 하락이 소비자 물가로만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례 아까 상담사례 있죠 매년 달려 5% 보정 55세 1억 1신납 지급하면 20년 후에는 75세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2억원이 된다 또그 다음에 그때부터 매년 지급률 4.5%로 즉 매년 900만원을 평생 지급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급을 받다가 여건이 다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 사망하면 남아있는 금액을 가족들에게 상속하겠다. 자 이것들을 돈가치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오늘 방송시간 관계상 위 1번, 2번, 3번 가운데 1번만 돈가치로 따져보고 2번, 3번은 다음 2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같이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20년 후 75세 평생연금 기준금액 2억 원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현재 가치 1억 원을 돈을 내잖아요, 투자하잖아요. 20년 후에 받을 2억 원을 지금 현재 가치로 따져볼 수 있어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돈 가치 하락을 따져서 지금 현재 가치로 같이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그런데 이것은 상품 설명서에 없다. 보험회사에서 설명해 주지 않는다. 혹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떨어질지 오를지 어떻게 알아? 불확실하니까 상품설명서에 없는 거야. 그런데 상품설명서에 보면 앞으로 돈이 어떻게 불어날 거야? 예컨대 변동금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것들은 또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불확실한데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불리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설명서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판단해야 한다고요? 바로 가입자가 판단해야 하는 거죠. 자 적용해 보겠습니다. 매년 2%씩 하락한다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앞서 돈 가치 하락은 체감 물가랑 비례해서 반비례해서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만 오늘 저는 체감 물가 상승률로 따지지 않고, 그렇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따지지 않고, 체감 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의 중간 정도 퍼센 2%씩 하락간다고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보험상품, 인건보험상품 유리하게 적용해보는 거죠. 또한 참고로 물가상승률은 복리로 진행이 됩니다. 예컨대 지난해 1만원짜리 상품이 2% 올랐다 하면 1만200원이 되죠 올해. 자, 여기서 2%씩 오른다 하면 내년에 1만 2 0 0원에 2%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이자가 붙는 복리로 물가상승률도 계산이 되는데 자 이것도 계산의 편의상 달리 2%씩 떨어진다 라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보험에서 해당 상품을 유리하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2%씩 돈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10년이 지나면 20%가 떨어질 것이고 돈가치가 20년이 지나면 40%가 돈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분이 20년 후에 2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 그 2억 원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40% 를 빼야겠죠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즉 60% 인 61억 2천만 원이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 손해보는 것 아니네 또 비가 세니까 이자소득세도 없으니까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바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 상품이 20년 만기 예금이라면 보험이 아니라 예금이라면 20년 만기 끝났으니까 그때 일시금으로 찾을 수 있죠 그러면 현재 가치 기준으로 1억 2천만 원이라 하더라도 뭐 1억 내고 1억 2천만 원또 이자소득세 없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상품은 예금이 아니죠 바로 연금보험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즉, 일시금으로 인출이 불가합니다. 20년이 지나서 그 돈을 한꺼번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중도 해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만약 20년 후 해약한다면 2억 원을 그때 20년 후 2억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때 1억 600만 원 해약 환급금을 받습니다. 자이 1억 6 0 0만 원을 현재 가치로 따지면 마찬가지로 40% 돈가치를 빼야겠죠 그러면 6360만 원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1억 건을 내고 20년 후에 만약에 해약하게 되면 일식으로 찾게 되면 현재 가치로 6360만 원을 받으니까 아주 손해죠 대부분의 보험상품은 중도 해약하면 원금 대비 손해죠 또 특히 돈가치 하락까지 따지면 실질적으로 손해가 큽니다. 절대 해약하면 안 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상품은 평생연금만 가능합니다. 자 대부분의 연금보험 상품은요. 지급방식이 종신, 즉 평생토록 지급받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 당겨서 10년, 20년으로 빨리 한꺼번에 받고 그만둘 것이냐, 끝낼 것이냐 이런 확정지급형이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유리한 것, 본인에게 적합한 것을 선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질문해 오신 이 상품의 경우에는 평생연금만 가능합니다. 평생연금만 지급하도록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고 또 고객이 이익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면 더 좋겠죠. 반대로 보험회사에는 이익이 되는데 나에게는 손해가 된다면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자, 그러니까 앞서 이 질문을 해 오신 분은 20년 후에 2억 원이 되고 그것을 매년 4.5% 지급률로 매년 900만 원씩 평생 동안 매년 900만 원씩 평생 동안 지급받는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돈가치 하락을 적용해 보면 정말 누구에게 이익일까라고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사망하면 남아있는 금액을 가족들에게 돌려준다고 했죠. 주로 자녀들이죠. 자, 그랬을 때 그것도 똑같이 돈 같이 하락을 적용해보면 그것이 보험회사의 이익인지 고객의 이익인지 아니면 모두에게 이익인지도 따져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두 가지는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다음 번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